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이름을 내세운 교단을 만드는 것 뿐이니라 예, 물론입니다 선택지가 없잖아요 이스바라시아 뭐 뒤진다는데 뭔들 못하겠어 하 부활의 또다 내가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Cult o the Lamb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광신도 키우기 게임입니다 이거 출시도 전에 트레일러 영상만 보고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나이 게임 나오면 무조건 한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스팀에서 Next f 트 s t 라는 출시 예정작들을 데모로 플레이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이것도 출시일까지는 아직 한세달 정도가 남았지만 데모를 플레이할 수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번 한번 바로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이 귀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양이 광신도의 교주가 돼가지고이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미 예약 구매까지 끝내놓은 상태에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풀죽은 양의 얼굴을 보세요 묶여있네? 헉, 다른 애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니까 막쓱네요 결국에 모가지가 날아가는거는 너희들이겠지 조금만 기다려라 오매한 놈들 약간 이 카튼풍의 그림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5D 오 뭐야 사천왕인가 제물로 받쳐지기 위해 무릎 꿇기 살려주세요 처영인씨 저기요 왜다 화내요, 이 썩을 놈들아. 우리 앞에 저들의 마지막 종자가 있다. 다른 놈들은 이미 다 사냥하여 효수시켰지. 이 마지막 편제로 이제 예언은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에 묶여있는 저이단잔 풀려날 수 없다. 그리고 이의 신앙은 보존되리라. 이 <웃음> 죽는다. 이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어 천국인가? 천국인 것치고 묶여 있는 저 존재가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데. <웃음> 가까이 오거라. 두려워 말라. 너는 이미 죽었건만 내 아직 너를 필요로 함이라 저리석은 주교들은 죽음으로 나와 너를 가를 수 있다 생각하였다 허나 이는 너를 내게 곧바로 보내미라내 너에게 생명을 주나니 허나 거기에는 대가가 따름이라 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나의 이름을 내세운 교단을 만드는 것뿐이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물론입니다 선택지가 없잖아요 이스바라시아 뭐 뒤진다는데 뭔들 못하겠어 <웃음> 아뭐 <뭐야>, 귀여워 콜토브덜라 <웃음> 으아! 하! 부활했또다 내가. 공격. 회피 구르기. 예아. 예. 예예. 예예예. 후! 어이 당차 보이는 표정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해를 입지 않게 회피합니다. 회피하는 거리가 굉장히 넓고 빠르고 내 공격 범위도 넓고, 공격 속도 개빨라용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강력한 친구로구만 <웃음> 다음 스테이지 약간 던전 형식이네 두려워 마시오 나는 라타오 한때 그대처럼 선택받은 그릇이었어 우리는 현재 옛 신앙의 땅 깊은 곳에 있고 엄청난 위험에 빠져있어 내 가르침으로 그대를 인도하겠소 수포를 향해 계속 나아가쇼 내 가까이 서 있을테니 뭐야? 아 진짜 두더지인가? 땅두더지? 얘얘 휘두를때 웃는 모습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하하. 약간 장난치는 듯한 느낌 헉, 천막도 다 부술 수 있네요 대박 다 부술 수 있어 다 부술 수 있어 당차 보이는 표정 소지품을 엽니다 동전 온갖 유용한 일에 쓰이는 돈입니다 플레이어 장비같은 것도 있네 좋아요 쭉쭉 합시다 몬스터들이랑 겹친다고 데미지를 입진 않네요 공격을 직접 받아야지 데미지를 입나봅니다 상대의 공속은 굉장히 느리고 저는 공속이 빠름으로 맞을일이 없어요 동전을 던전 하나당 하나를 주네? 동전이 굉장히 값어치가 높은가봐 하나의 값어치가 강력하다 양! 나는 최강양! 아! 나 맞았어! 이거 HP 어디서 봐? HP가 표시가 안되는데? 이건 뭐지? 바로 다음 던전으로? 보시오 제물로 바쳐지는 또다른 가녀인 영혼이오 저자를구출하 분명 우리 교단에 들어와 줄 것이오 눈빛이 맛이 갔는데요 얘? 어 강대하신 뭐라 써있는겨 옛 신앙의 주교들이시여 이 제물을 받아 왜야 누가 신성한 땅을 침범해 의식을 방해하는가? 아우, 씨. 반격을 하네? 아! 내 HP. 아, 나쟤 무적이야? 나 지금 무적인가 봐. 튜토리얼이어서. 구출. 으아. 구출 맞아? 추종자 세뇌 대기 중. 세뇌요? 그냥 구해준 것만으로 나의 추종자가되기할수 없는거야? 꼭 세뇌 과정을 거쳐야돼? 안전한 곳에 왔소 잘해주었소 붉은 왕관이 그대에게 이 땅에 그려진 표식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오 오래된 사원으로 가게 될 것이오 거기서 새로운 교단을 만드시오 거기서 봅시다 <웃음> 교단으로 복귀 이야... 쓰러뜨라니 껴다 퍼펙이라는 뜻인가? 35명의 적을 죽였대요. 4분 동안... <웃음> 막혀서 안 가죠. 저긴 뭐지? 이텅빈 땅은 이제 그대의 것이오 이 부서진 유적은 새로운 교단을 세우기 위한 지점이 될 것이오 해야할 것이 많소. 우선 가려란 영혼들을 교육시켜 교단에 들여오게 합시다 초종자들은 그대를 위해 자원을 수집하오 이들에게 명령의 목재나 도를 수집하도록 하시오 <웃음> 귀여워 <웃음> 세상의 빛 새로운 초종자를 교육시켜라 입교를 위해 세뇌 제발 살려주세요 아... 이름이 아르줄 부자위아 이름을 다 바꿀 수 있나봐 형상선택 어어 외형을 바꿀 수 있구나 많이 잠겨있네 일단 이걸로 합시다 기본으로 가야지 뭐 뭐하러 바꿔 색또 그대로 종료! 이건 이제 간부들한테 줄거야 그래 네가첫 나의 제자이니? 특수한 문양을 새겨넣어주마 특성 번제의 반대함 추종자가 번제되었을 경우 신앙을 마이너스 5 읽습니다 신앙을 마이너스 5잃으면은 플러스 5인거 아니야? 결국엔? 음. 그냥 5를 읽는다고 해 마이너스는 왜 붙이는데 질병에 걸릴 때10 신앙을 얻습니다 어 뭐야 똥을 좋아해 으 뭐야 징그러워 언제는 뭐야? 어쨌든 수라 나무배기. 돌채광. <웃음> 자세히 들어보면. 이러면서 마침 뭐 방언 터지셨는데요. 나무배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는 강해질 것이오 허나 그대의 추종자들도 힘을 비축해야만 하오 필요한 자원을 모아서 요리용 화덕을 짓도록 하시오 그러면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니 베리집기 돈스타브야? 베리 덤블아 베리 덤블 베기 핫! 핫! 좋았어! 돌은 어디있지 이게 돌인가? 돈스타브 생각나네 진짜 돌은 하나씩밖에 안줘? 짜다 다했어! 요리용 화덕 건물 건설 건설 요리용 화덕 날 것을 요리해 초종자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로 만듭니다. 이 건물은 한 번만 지을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짓지? 이, 이 갈색 땅에는 못 짓고, 이렇게 지금 그리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할수 있나봐요? 건설! 따단! 음식! 당신의 추종자들은 음식을 먹어야하며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교단의 허기는 화면 좌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기가 너무 낮아지면 추종자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성장에서 더 많은 음식을 찾으세요. 채집 지점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농장을 지어 음식을 기르세요. 씨앗은 채집 혹은 구매로 얻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생겼네. 베리를 수집 음식을 요리하라 퀘스트 이름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기쁜 마음으로 식사하라 요리! 베리 음식 별 하나짜리 15%의 확률로 추종자가 즉시 똥을 쌉니다! 안 좋은 효과인가 봐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있는 거 보니까 더 만들 수 없군 요리 된거야? 어 되게 과정 간단하네? 이제 성지를 지어야 하 하지만 우선 더 많은 추종자와 함께 더 많은 금화가 필요하지 둘을 모두 옛 신앙의 땅에서 성전을 진행하면서 얻을 수있어 우리의 후원자이신 기다리는 자께서 4명의 옛 신앙의 주교들에 의해 갇혀 계시오 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천왕이 옛 신앙의 주교들이고 나를 부활시켜 주신 분이 기다리는 자네 주교 각각이 사슬 하나로 그분을 이세계에 넘어오시는걸 막고있지 이미 우리 쪽에선 저들의 영토로 가는 관문을 열었소 추적해 저들을 죽이고 그분을 풀어주는건 그대의 역할이오 이제 가시오 그곳에서 금화와 초종자들을 찾을 것이며 섬기지 않고자 하는 자들은 힘으로 전향시키시오 열렸다 가보자 당신이 없을때 추종자들은 이곳에 자원을 넣습니다 메레즈기 귀여워 광산? 진짜 조금씩 차고 있기는 하거든요? 한 350대 정도 더 때리면 이거 부서질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아니 그리고 추종자 나무 캐는 속도 개 느려! 난한 5번 도끼질 을 하면은 캘수 있는건데 저거 뭐야? 나랑 속도가 비슷한데 저거? 도구가 없어서 X표시 뜨는 거 아니냐고? 그럼 내 손에 들고 있는 저건 장식이냐? 마법봉이야? 물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맞는 도구가 없어서 지금 느린 것 같은데 어쨌든 진행은 된다는 거 이랬는데 결과 안 나오고 그냥 다시 초기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죽일 거임 이거 설마 지금 캐고 있는 버튼 떼면은 초기화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거의 다 했다 지금 떼보라고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야? 오! 돌 10개. 그냥 돌을 10개 줄 뿐이야? 진짜 별거 없었네. 빨리 갑시다, 이제. 뭐야, 이게? 다쿠드. 오. 신앙자가 여덟 명이 있어야 갈수 있구나, 여기는 여긴 여기 지금 딱한명 있으니까 갈수 있는 거고 여기가 기다리는 자가 계신 곳 아누라 비단요람 열두명 가봅시다 어? 한명이 재단에 기도를 하니까 문이 열리네 약간 영혼이 빨리면서 어? 사라졌어 이게 뭐야 근데? 여기에 신의 피가 흘렀다 여기서 죽으면 더이상 기다리려 하지 않았다 뭔소리어 이제 hp가 생겼네 약간 건전진행방식은 아이작 생각나네요 무자비의 도끼 적들을 공격할때 일정확률로 치명타를 입힙니다 공속이 약간 느려지고 이코르 투척 바닥에 착지시 검은 이코르를 퍼뜨리는 투사체입니다 이게 뭔, 뭔 느낌인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냥 무기 들어들시다 뭐야 이것도 가져갈 수 있어? 열정은 불신자들을 쓰러트림으로써 얻는 정당한 분노이자 저주를 사용하기 위한 탄약입니다 열정은 적들을 쓰러트리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열정을 모으면 저주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저주 해방! <웃음> <웃음> 이런 느낌이군요 약간 오염된 지역을 생성하는 거네 어 뭐야 풀을 파밍할 수도 있어 왜 파밍이 가능한거지? 공속이 많이 느린데? 뭐 어쨌든 한대 치고 한대 빠지고 그러면 되니까 아이 공속이 너무 느려 아직 익숙하지가 않구만 어디로 가지? 맵을 볼수 있나? 맵 맵같은거 없네 뭐야 이건 어린 양을 찬양할지라 위대한 힘의 전달자이 아래에서 기다리는 자의 약속된 해방자이니 카드가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인지 아니면 아직인지 모르지만 전 언제나 그대의 카드를 뽑아왔습니다 어린 양이요 허나 이번이 그 처음이지요 이 카드들을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는 카드를 한장 뽑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그대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무슨 힘이냐고요 카드가 그 힘을 결정할 것입니다 심장이 받쳐지고 서약이 이루어졌다 연인 1 HP가 1, 증가한다는 건가? 전반적인 무기 피해량이 1.2배로 증가합니다 나 이걸로 가야지 이미 나온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 땡큐 이게 뭐야 미약한 치료약이다 아 이거 히쁨이가 나보다 먼저 잠깐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때 모은 카드인가봐요? 아닌가? 원래 언락되어있던 것들인가? 맵이 채팅창에 가려지네요 아 내가 설치해놓은 인터페이스들이랑 다 겹치네 됐다 히쁨이 고수였네 들어 가지 한방 우와 뭐야？금 덩어리 대박. 나왜 HP가 올라있죠? 나 뭐했어? 어린 양의 기때 조각상 강력한 어린 양의 조각상입니다 아 뭐야 저양 귀여워 펄럭펄럭거리고 있는거 봐저 당찬 표정 장식품? 무기 교체 가능할걸요? 플레이어 안되네? 안된다 야 저기가 아무리 봐도 보스전이니까 여기로 가봅시다 아 뭐야 장판 쓰레기야 나 스킬 외우고 있는 도중에는 무적일 줄 알았더니 한 대를 맞았네 장판이 내가 움직이면서 깔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멈춰 서서 싸네요 검은 똥은 갑니다 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상점일테고 이건 뭐냐 그냥 전투? 이게 채집인가 보네 여기가자 누구세요? 허수아비인가? 이 집은 뭐지? 진 그냥 배경인가? 장식? 뭐야? 번제에 대해 관대히 베풀어 주신 것이다. 저승에서의 선물. 적을 하나 죽일 때마다 10%의 확률로 하트를 넣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이런 걸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신님. 아, 붉은 심장을 잃고 병든 심장을 획득한 거구나. 내 최대 HP가 줄어들었네. 아, 이고 회피케 헷갈려. 뭐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어, 주변 홀들이다 썩고 있어. 어어... 떻게 이런 일이... 너는 칼날에 쓰러져야 했다, 어린 양이오. 네 동족들이 그러했던 말이다. 그런데 지금 넌내 앞에서 나와 맞서는구나. 부끄러움도 모르고 말이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웃음> 왕관, 그의 힘. 그것인가? 하지만 여전히 난 강하다. 꼬리를 말고 도망쳐라, 어린 양아. 슈가이 아무것도 못하는게 오 녹슨 심장을 얻었어요 아마 이게 아이작으로 따지면은 소울하트?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오야 방금 패링한거야? 괜히 패링 시도하려다가 쳐맞았네 어디로 가나 계속 가겠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죽은 적들의 생명력으로 착용자를 일정확률로 회복시킵니다 적들을 공격할때 일정확률로 치명타를 입힙니다 회복! 간단 무기를... 재활용? 재활용은 뭐야? 아 아니 이게 공격속도 1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갑니다 동백나무꽃으로 장식된 침대입니다 장식품을 그렇게 비장한 얼굴로 먹지 말라고 양아 이게 뭐지? 보스전인가? 다른 방도 다 보고 오겠습니다 상점이다! 앞으로 나오시오 야스토야 휘감는 혼돈의 안기로부터 내 그대의 모습을 전부 볼수 있게 해 주시오 음, 그 작은 어깨에 수많은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시는군 헌데 이건 무엇이지? 그대의 모습은 기만 그 자체로 무기는 그것을 쥘수 있는 손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오 적을 쓰러트리거나 명예를 수호하거나 사슬을 부수는 것이어야지 그대의 왕관이 영검의 불길로 재련된 이 철로 된 무기의 모습을 띠게 하시오 올바르게 휘 두르길 바라겠소 이 약속된 해방자여 충전에 피해량을 늘릴 수 있는 치명적인 근접공격 파멸의 도끼 3 공격할때 일정확률로 적들을 중독시킵니다 자깔렴 마빠이 시체를 파괴하면 유령을 소환해 금방의 적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뭘로 하지? 이거 뭐돈 주고 사는 거 아니지? 그냥 선택이죠. 이리 와보자. 역시 공속 너무 느려. 무기 재활용 안 하세요? 아! 뒤로 씨! 큰일날 뻔했네. 내 소중한 동전! 야! Yeah, 바이베! 보스전이다 긴장하라고 우매한 것. 뭐 유령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무기? 시체를 파괴하면 유령을 소환해 금방의 적을 공격하게 합니다 안나오는데? 오 유령 나왔다 나왔지만 주변에 적이 없어서 다시 들어갔어요 와나 죽어 공격! 다람쥐 공격! 다람쥐는 적이 아니었던건가 근데 풀은 진짜 도대체 용도가 뭘까? 스킬 써 보자고. 아이 스킬 너무 구려서 안 돼. 타로 카드 뽑기. 공격받을 시 10% %의 확률로 피해 무시. 지도를 밝힙니다. 예! 지도 밝히기 너무 좋아. 뭐지? 이게 뭐지? 저게 뭘까요? 보스? 멀리까지도 왔구나 어린 양녀 내 주종자들은 날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너의 주종자들 또한 그럴 수 있느냐 네그너내 나를 받치나니 위대한 지도자시여 불근 왕관을 파괴하라 우으으까 우에... 가... 암두시아스. 아 지속딜 만세! 와 봤어? 저게 보스전에서 유용하네. 전향.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의 교단에 절 받아주세요 믿음으로 다르겐, 다르겐 나이다 한글라가 약간 이상한데 새뇌 대기중 금덩어리 22개 베리 14개 나무 16개 지금은 식량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뭐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대목이 때문에 어차피 이거 선택해도 아마 못쓸거거든요 그냥 군덩어리로 갈란다 뭐야 이 동전을 왜이렇게 많이 줘? 뭐지? 교단으로 복귀가 있네? 따라따라 이니기도 와우 보스 처치 뭐야 아니, 아니 보스 끝나고 자원 선택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재료도 안 나오게 해주든가 이게 대으 계속 자 이렇게 컬트 오브 램이 끝났습니다 저희 이거 이미 예약 구매 해놓은 상태고 정식 발매되면 바로 또 열심히 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장기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지금 잠깐 맛봤는데 일단 캐릭터의 표정부터가 너무 매력적이죠?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게임입니다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눈고 하죠